두 사람이 함께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저녁에는 두 시간 동안 사람들을 일한다. 그러나 당신은 이 공간에서 그 장소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매우 평화로운 느낌이들 것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아니지만 과거에 대한 향수는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더 간단할 것이고 감정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은 바다를 향한 맹세가 아니라 단순히 하루를 함께, 평화롭게 함께합니다. 연애의 맛에서 김종민, 황미나 커플은 절친한 친구, 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했다. 김종민은 20년 치기 코요테 멤버들에게 황미나를 소개했고 신지로부터 김종민이 정말 미나씨를 좋아한다는 것을 전해들은 황미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김종민 역시 황미나의 친구들로부터 평소에 미나가 종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을 듣고 애틋한 감동. 느꼈다 이와 관련 6일 방송되는 연애의 막 12회 분에서는 사계절을 만나는 중인 김종민과 황민아의 설렘 저격혀야 울 데이트 현장이 담긴다 김종민은 기상캐스테로 계속 높은 구두를 신고 일하는 한 미나를 위해 미나 맞춤형 스파 데이트를 준비한 상황. 더욱이 자신을 배려해주는 김종민의 마음에 행복했던 황미. 나가 연신 한바구음을 짓는 가운데 달콤함을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신개념 푸킨십이 발생. 패널들의 마음마저 요동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의 푸킨십을 지켜보던 최화정은 바른 사랑이 야라며 미소 지었고 한해는 느낌이 묘하다며 설렘을 표현했다. 이후 김종민은 오빠 집으로 가자 는방력 리드로 신 지도 가본 적이 없다는 금녀의 공간에 황미나를 초대했던 상태. 특히 김종민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집 한가운데 걸린 의문의 족자가 알고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서해를 했던 황민아가 직접 써서 선물한 북글씨 족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패널들은 도시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했는데 반전 매력이다라며 황민아의 취미에 감탄사를 터뜨렸다. 그런가 하면 종민하우스를 구경하는 황민아에게 김종민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김종민이 우리 좀 쉴까라며 황민아에게 침대에 누워볼 것을 권하는 사태가 발생 스튜디오 패널들의 심박수를 급상승시 켰다. 심지어 황미나 역시 나 오빠한테 콩깍지가 씌었나봐. 라며 핵직고 고백을 내뱉었던 것. 과연 황미나가 급고백을 건넨 이유는 무엇인지. 종미나 커플의 아슬아슬한 집데이트는 어떻게 끝날 것인지 설렘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 제작진은 그동안 표현에 소심했던 김종민이 집도 오픈다고 표현도 하기 시작하면서 종미나 커플의 극전개 다 이어지고 있다라며 김종민의 은큼달콤한 진심은 무엇인지 거침없는 애정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사 람의 앞날을 지켜봐달라고 전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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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민아를 위한 이벤트를 펼친다. 20일 오후 방송되는 연예의 맛에선 김종민이 오직 황민아만을 위한 마음을 표출하는 5060식 정통이벤 특대작전을 펼친다. 황미나를 잠시 카페에 남겨둔 채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하려 했던 김정민은 가장 먼저 빌려둔 레스토랑에 여, 리사를 찾아가 부탁을 남겼다. 이어 18년차 댄스 가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오 직미나만을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에 도전했다.